뭐예요? 크라우산도 푸른산도 네. 아보카도 아보카도? 청포도 제주도 제주도 가자 순장님 영어 공부하시네요? 음, 요즘엔 영어가 기본이지 뭐라고 쓰신 거예요? 이거 몰라? 지저스 신장님! 뭐해? 노래 듣고 있어요 무슨 노래? 너 무슨 재즈도 듣냐? 재즈..도? 어? 어? 순장님 또 제주도 얘기하려 그러는 거죠? 저희도안 들을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이제 네 주도를 해봐. 제주도로요?